오아어 아, 아기 있냐? 아닌오와적이다 벌써 땀 나. 나, 나, 나. 어찍데 아, 사진 아 어, 죄송합니다 어 보여? 아, 저기 저기 어, 어, 뭐 먹는다 뭐아 핸드폰? 알았어 와 엄청 빨라 와 엄청 빨라 와 엄청 이쁘 와우, 이다어 잠깐 기다려, 거기 있어 잡다 쟤러니까 아, 거야. 오, 오 <디 proverbique> BRX, 잘해놨네 <디> ů해주세요, <aprox> <디 offering> 허니, 저기 있다. 아 그러네? 저 다리 올리고 있어. 언니 저기, 하얀치. 저거 죽은 거 아니야? 아니야, 자는 거야. 우와. 저기 <목소리도> 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와. 먹엉 가크면시잖아요 아니 고릴라를 다른 분이 아니 침팬지 아니야? 이거? 아빠 이거 춤팬지 아니야? 아니야 <웃음> 네? 아 이게 다람쥐 운숭이야 저기 세 마세. 어, 오케이. 엄마 저기 있다. 음, 다람쥐 운숭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왔어. 속모가 그래가지고 쭉 이어져 있네. 이제 가까이 볼수 있다고? 응. 몰라, 몰라. 몰라, 뭐야? 응. 알파카 아야 알파카? 인데 믿은 거야? 응방을 남기는 센스 왜뭐 걸린 거 아니야? <웃음> 아내기 어? 안고 세상에. 있다 어? 어 세상에 어머 왜 이렇게 조그마어어 겁나 카리스마 있어 어머 원숭이라고어 겁나 어 세상에 사람쥐람도 키울 수 있대요, 아저이저 어, 무늬는 뭐야? 털갈저 이쪽 걸이 야나 걸이 하고 있다. 저기 서 있다. 벌 쓰고 있다. 가자. <웃음> <웃음> <웃음> 어. 관실 들어왔다. 어, 저쪽있으 어. 어, 뭐야? 왔어 왔어? 어, 저거 엄 모양이구나. 됐어, 다뛰어온다다 다 뛰어. 오, 다람쥐다람쥐 어,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저기 여기 중간에. 사람여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오, 여기 있다. 세상에. 오, 여기도 있고. 귀 여기 곳곳에 다 있다. 왜 이렇게 뛰어다는데 어, 막뛰어간다 그게 무귀운데 미역해지. 미역해라, 그냥. 나는 빈마도 있어 찾아본다. <웃음> <웃음> 귀여워! 찾을 수좀없 <저기> <웃음> 저 어디로, 어디로 가야 돼. 돼? 응? 방금 봤어? 고개 180도로 섞는 거. 진짜? 응. 저기 위에도 있다! 어, 저기 위에도 오, 저 위에도 있다! 돌아간다. 어. 쳐다본다. 오, 저 위에도 있다! 오! 오, 야, 고개 들어간다! 돌아갔어! 돌아갔어! 뭐, 뭐. 아, 스마트 디세이 좋네! 우리 납타 증개 봉이 한 개면 단봉납타 두 개면 쌍봉납타세요 우리 친구는 지금 봉이 두 개니까 바로 쌍봉납타 그리고 2000년 밀레니엄 시대에 태어나서 밀레이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쁜 야자친구예요 납타 만나봤고요 반대편 왼쪽에는 우리 숲을 쪽에 아프리카 대머리 왕새 두 마리가 서있죠 지금 날개 적고 있지만 아주 크고 멋진 날개의잡혀있지면약 2m 정도 되고요. 썩은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데 그 벽수가 머리까지 올라와서 우리 왼쪽 많이 사네. 바바리아 살고 있어요. 머리 비이는 커다란 풀로는 바닥에 있는 모래를 퍼서모래 목욕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풍성한 가슴털로는 모래 바람이 불때 호랑 이메가리는 마스크와 같이 용도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하면과 오른쪽에는 있 무플로 살고 있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이에요. 왜냐하면 다 자라던 몸의 길이가 옆에 20cm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 친구도 화가 나서 붕누이맞으면무려약 1톤을 달하는 어마어마한 기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의친구합니다 아프리가 코끼리보다 귀가 작은 습지 갖고 있어요. 그래도 꼬끼리까몸이 크고 몸무게 많이 나가는데도 발 뒤꿈치에는 두꺼운 지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친구는 걸어다녀도 쿵쿵 소리가 잘 나지 않아요. 꼬끼리가 자고 있어요. 우리 꼬끼리가 언제 마르네요? 우리 친구 어릴 때이곳에었던 사망대장이 매일같이 꼬시기 안녕, 꼬시기 부어? 라는 말을 반복했더니 저 긴다른 코를 돌들 말아서 사싹 입처럼 만든 뒤에 풀파람을 불듯 좋아, 안녕 이라는 말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일곱까지의 말을 할수 있는 똑똑한 동물 친구고요. 새로운 말인 사랑이도 배워볼 수 있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같이 크게 사랑의 외치고 출발해볼게요. 하나, 둘, 셋 사랑! 음, 감사합니다. 우리 코식이 아주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투월 사만나지엄으로 이동해볼까요? 우리 맨쪽에서 먼저 키가 커다란 기미칭도가 되죠? 태어날 때부터 키가 약 180cm로 태어나서 다 자라면 약 4에서 5m까지 자라는 키가 굉장히 커다란 동물지구고요. 지한 갈색 바탕에 아이모리색 무늬를 가지고 있는 무늬길의 친구들이 이걸로 스벨리에 살고 있어요. 1리는 잠수를 만나기로 하고요반대표 오른쪽에는 바로 타조라 에뮤 함께 살고 있는데요. 검은머리 두 친구가 에뮤, 하얀색 머리가 타조예요 우리 두이 모두 날지는 못하지만 가장 큰색 우리 페디컷비마랑부리를 갖고 있고요 그 아래가 잘 늘어나는 피부로 되어 있어서 물이랑 먹이를 먹으면 그 피부가 아래로 늘어나는데 역시 2리담가 들어가요 사우로간 건너에는 국물의 왕사자요너무 위에 주어서 꿀꿀잡을 자는 잠수랑 기워서 하루에도 약1 8시간을 자고요 그러면 지금도 꿀꿀잡있네요 다음으로는 더 크고 멋진 백사자 만나러 갈까요? 그 얼룩말하면 검은색이 바탕색인지 아니면 하얀색이 바탕색인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리 친구 털이 없는 입술 부분을 한번 보시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의 멋진 질문이 갖고 있는 동물 친구였구요 우리는 기린 좀 가까이서 만나 러 이동해 볼까요? 이제 가까이 가서 기린 친구 만나 보시세요. 우리 친구 가까이 올 수도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까이 왔다고 만지거나 소리 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돼요. 뒤에 눌러서 불발에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쁘게 들리려고 지켜봐주시고요 우리 각사 오는 지고있세요아 귀여워. 또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온다 온다 온다. 비빈가 관심 많아요. 어쩌나. 한십줄때 회원 보실게요. 굉장히 기다란옆마아 가지고 있거든요. 약 4에서 50cm 정도 되고요. 어떻게 위치에 사는 토요동물 중에서 재미야입 있어요. 사슬처럼 네. 생기기도 했고 사슬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위를 무려 4개나 가지고 있는 소코 동물이고요. 이렇게 사슬처럼 생긴 철에 우리는 영양이라고 불러요. 다음으로는 영화배우 친구 만나러 이동해볼까요 영화배우? 오른쪽에 여기도 <목소리> <목소리> 당연히 목에 무짐이 굉장히 작죠 그런데 온몸이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옆에 50kg까지도 들수 있고요. 등에 보시면 진하게 십자무늬를 잡고 있어요. 십자무늬는 아프리카 상당히진구였고요 제일 아쉽지만 마지막 지역으로 이동해볼까요 그러나 보부리 진아 알았다운 동물 기구만나고 갈게요. 바로 호박 슬라미코 조금 아름답죠? 그런데 태어 날때는요 무태색으로 태어나요 그렇게 자라면서 <목소리> 저기 커다란 콧불 속 왼쪽 성름 왼쪽 끝에 보시면 바닥에 누워있어요 그 콧불 속 기준으로 맨 오른쪽 커다란 바위 콧불 아래보면 시 식사도 누워있어요 우리 육식종물인 식사는 단독 사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몸집이 엄청나게 커다란 우리 코불소를 자신의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치타, 딱 봐도 몸집이 굉장히 작죠? 한 마리 무게가 약 50kg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코불소는한 다리만 해도 약 200kg이요. 샤와의 언덕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어요. 그 친구, 여기서 함께 살게 된지 벌써 9년째거든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라고, 아나지 세상 살라. 안녕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요 간다! 귀나 귀엽지 않나? 귀엽지 않나? 귀엽지 않나? 귀엽지 나나귀엽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저들이어 ο π ο ạ 가요 e 다 a 다 No, no, no. 왜 몰라. 몰라. 저거. 몰라? 나 올라가자. 여기 뭐야 오늘 노래 진짜 무서워. 여긴 뭐야? 여기 여긴 뭐, 뭐 여기 뭐야? 완전 애기대 타는 거아 오. 오! 와 제일 뽑았나? 이거 노래이 뭐. 어, 이게 여기 여긴 뭐야? 스트레이. 여기 우와, 맨나 못할, 나 못할. 사람 기다리니랑 못한다. 저거 어 아, 저거? 아 저거 재밌어. 저거? 저건데 다빈이 못할까? 막막막 돌려, 막사 살짝씩 돌려. 왜왜 사람이 이렇게 없어? 소리가 무서운가 봐. 사실 조금 무섭다, 조금 무섭다, 사람. 어, 어 무섭긴 하지. 아빠 내그샵 시나 같은데 없어요, 여기는. 오, 어, 고리 너무. 와라 와라 가와 어? 진짜 이렇게 잊었어 진짜? 안나둘셋